요그 해당되는 채널에다가 이렇게 여기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어도 되고요 노란색으로 예. 여기 47번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없으니까 방송이 안될텐데 이렇게 48번에 방송하시고 하고자 하시면 48번에 이렇게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전체 화면을 그냥 띄워놓으세요 그러면 요 화면 자체가 클릭이 된 거니까 예. 이 상황에서 마이크 뒤에 스위치를 on 하시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시면 방송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방송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오프하시고 이 상황에서 그냥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방송이 다 끝나고 자 방송이 나가는지 일단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응.